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꼬막 이게 초무침을 할건데요. 물을 먼저 붓고 씻지 않고 바로 담글거예요 씻은 다음에 담그면 얘네들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빨리 안여니까 이대로 좀 담가서 깜깜해야지 이게 뻔쩍인 줄 알고 입을 벌리니까 이 도마를 덮어놓고요 깜깜하게 내가 조금밖에 힘들어버렸어. 그래서 다입 다물어버렸어요. 이게 밤새 하룻밤을 재워야지 이게 입을 여는데 하룻밤을 안아서 입을 안 열어요 그냥 하려고 팍팍 문질러야 돼요 자 물은 이게 꼬막이 삶아질 정도 붓고 끓으면은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고 꼬막을 한쪽으로 이렇게 젖어가면서 삶아야 돼요 이게 입이 안 벌어지게 삶은게 포인트거든 너무 팍 삶아주면 삶은 것보다 약간 덜 삶아준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야 코팅냄비도 삶으면 안 돼요 이게 스댕냄비도 삶아야 돼밑 벌려진 게 이게 한두 개씩 벌려지면 그만 삶아야 돼 이렇게. 찬물을 한번 싹 해두고 뜨거워서 까질려나? 뜨거워서 까지겠지 냄새는 좋네 어? 냄새는 좋아 바다 냄새라지 바다 냄새 깔지 알아? 나이가 몇 갠데 야. 안까지는 <웃음> 나이 몇 개가 뭔 상관 있어. 꼬막 깔 때는 요쪽은쪽은 길고 요쪽은 짧은 쪽에다 이렇게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딱 비틀면 딱 까져요. 이거 응. 물이 나와서 꼬막에서 물 나오니까 뜨거. 식은 다음에 까야 되는데. 응다. 어, 뜨거. 옛날에 꼬막 깔 때는 그 시골해서누름기누름바 긁은 숟가락이 있거든. 누름바 어. 긁는 숟가락은 얇어. 달아져가지고, 그걸로 까면 잘까져 아, 옛날 거 있어, 얇은 거. 음. 그게 얇아서 잘 까지는데, 음. 이거 너무 두꺼워. 너무 두꺼워. 이거 물로 씻나? 아니. 안 씻어? 응. 어. 씻으면 맛없어. 이게 치커리. 먹기 좋게 잘잘 썰어서, 상추. 좀 부드러운 쪽만 너무 빳빳한 줄기는 빼고 이게 쑥갓 많이 들어가 맛있어요. 양념을 만들어봐야지. 고추, 홍고추 한개 송송 썰고. 파. 오이, 오이를 반만 넣어줘야지. 여기다 넣어주고. 이 고추장, 우리 미나리 고추장 그렇게 담은 거 너무 맛있어요. 약간 향긋한 냄새 나면서. 엄청 상가보다 훨씬 맛있어 한두큰술 넣어주고 생강 마늘 이건 이제 세배 10초 좀생 거를 넣어줘야 되거든 초무침 한 대는 이건 매실 맛술도 한큰술 넣어주고 깨 고춧가루 설탕 이게 새콤 달콤 해야 되니까 설탕을 좀 넣어줘야 돼.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. 이제 합쳐. 마지막에 참기름. 아, 이게 꼬막 초무침을 했는데요. 이게 상추랑 이렇게 무쳐놓으면요. 정말 맛있어요. 새콤달콤하니. 밥도 비벼먹고. 이렇게 놓고 식구대로 덜어서 막 싹싹 비벼먹어도 맛있고. 이런 식으로 또, 예, 1인분 해서 또 이렇게 드셔도 좋고. 이게 전라도식이에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바이바이!